2010년 말부터 계속하여 일본의 중소형 화산이 폭발을 하여 일본 정부에서 2011년 1월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마그마의 상태를 조사하였으나 결국 특별한 이상징후는 발견을 못하였습니다. 2011년 3월 9일 오전 11시 45분 동북지역 살리쿠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나 일본 기상청은 이 지진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쓰나미 주의보로만 끝났으며 일본인들은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틀 뒤에 다가올 동일본 대지진을 아무런 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지진이 다가올 대지진의 전진인지 아니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당발성 지진인지 판단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구마모토 대지진 역시 동일본 대지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2016년 4월 중순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하기 몇달 전에 구마모토 현의 후타가와 단층과 히나고 단층을 조사하였고 대지진 발생 확률을 30%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통계적인 숫자에 익숙하기에 이번에도 그냥 30%의 숫자에만 집착하였으며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잊어버렸으나 몇달 후인 2016년 4월 14일과 16일에 일본 정부에서 조사했었던 후타가와 단층대와 히나고 단층대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2011년 1월달에 일본기상청의 중소형 화산들의 조사에서 무언가 동일본대지진의 단서가 될만한 것을 발견을 하였다면 2011년 3월 9일 살리쿠에역의 규모 7.3강진 발생 후에 무언가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었으나 두달 전에 일본기상청의 조사에서 별다른 화산폭발의 징후를 발견 못한 것이 결국 동일본대지진을 그대로 맞이하게 되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이번 2022년 1월 22일 휴가나다 해역의 경우 6.6강 진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통과해저와산대 폭발로 인한 충격파의 일본해저와산들이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므로 어디선가에서 분명히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그것이 1년 후일 수는 없으며 통과해저와산 이후 한두 달 뒤의 확률이 높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